이번 코너는 먹방 타임! 왔다! 저희에게 간식을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 지금...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라TV 올 때는 굶어서 와도 된다고 음, 음. 아주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배고 맞아요. <웃음> 배고파요. 다 <웃음> <나> 배고파요. <웃음> 네 지금 다 너무 배고파서 한번 이 지금 여기 간식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거기. 하겠습니다. 소울이도 같이 가서 봐. 햄버거 햄버거도 있고 빵도 있고 호두 과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젤리도 있고 핫도그도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테이터예요. 아! 포테이토. 포테이토. 그러네요. 와! 아, 배고파!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있고 마카롱도 있어요. 와! 마카롱. 마카롱 있어요? 마카롱. 마카롱. 이코너는 특수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오늘 저는 코스튬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 이거 코스튬 잘 있나요? 갈까요? 네맞칠볼게요 뭐 네,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네 도전 아름다임! <웃음> <웃음> 갑시다 갑시다 약간 젤리나 이런 건좀 뒤에 하고 맞아요 식사를 하자 식사를 식사 <웃음> <식사가 중요합니다. 웃음> 식사를 가식사 하자 좋아 핫도그나 햄버거 둘 중에 하나 어때? 나 아, 햄버거 나도 햄버거 햄버거 오케이 시원한 통변 문제 주세요 구름 병피와 나무니의 뜻은? 어. 아, 이거 다 알아야 되지 이거는 진짜 다 썼어요 저는. <목소리> 저다 썼습니다. <목소리> 저도 다 썼어요.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상당히 긴데. 하나, 둘, <목소리> 어 아, 글씨가 너무 복잡해. <목소리> 아 피원 하모니는 플러스 원 하모니의 합성어로 팀과 하나가 더해져 다양한 하모니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란 의미입니다. 네. 이 내용과 다르게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예요?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썼어요. 미지의 수 어떤 것이 더해도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 <목소리> 네. 와 가능성 가아 깜짝이야. 가능성 가진 아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저희 키워드입니다, 이거. 오! 와 얘들아 봤어 아, 지금 먹어요? 지금 받을... 와우. 어 와우. 네. 네. 뭐하지? 어디 갈까? 감튀. 치킨 가야지 않을까? 감튀? 저는 치킨. 아, 치킨이 어디 있어? 치킨 없는데? 치킨, 없는데? 치킨 <웃음> 있어 메뉴를 창조한. 어, 치킨 네.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그래요? 저거 뭐죠, 그럼? 그러면 나는 아, 그래? 저 핫도그 핫도그. 나는 아, 핫도그. 나는 나는 감자튀김. 나도 감자튀김. 오케이. 오케이.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튀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튀. 네. 네. 음? 아, 공우즈 아. 멤버 생일에서 월만 더한 값은? 네. 아, 공우즈 공우즈 멤버 생일에서 월만 더한, 더한 값은? 설마 모란? 저는 답 썼어요. 나, 이게. 저는 답 썼어요. 와, 어, 실화야? 우리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애들 생일 다 혹시 질문 이 나올까 봐 말했어요 생일을. 은 햄버거 말고 칠판 한번. 네, 죄송합니다. 햄버거 말고 칠판. <웃음> 하나, 둘, 셋. 제발 맞아? 제발 맞아? 제발 맞아? 티발. 아, 십, 십삼. 아. 어 뭐야 인타경 싫어요 와왜 싫어하냐 와 이것도 와. 이것도 퍼테이터 이것도 솔직히 저희 천사 같은 제작진분들께서 그냥 감자튀김 먹으라고 주신 건데 와 이거를 진짜 인타경이 오마이갓 와 소리가 제일 좋아하는 포테이토갓 와. 와 포테이토 와.. 여러분,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음. 저 지금 먹어보니까 음료수에 너무 맞아. 당기네요. 아, 그래, 음료수 너무 맛있게 생긴대요 아 그래요 음료수 먹네요선 이번 타이틀곡 사이렌 가사에서 사이렌은 몇번 나오는지 쓰시오. 아, 와, 노래 듣고 듣고 하는 건데? 쉬워요. 오, 어, 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요, 레파테로 사이렌 있잖아. 네, 1 a 그렇게 많이 나와요? i 이 e n 요 o g i Hago, m e n c c a l l up the siren, 거기 하고 맨 처음 벌스때 기호 형벌스에 w 아, e l c o m e t o m y team y o r y o u o u p r s o u l u r s y s o r s y s y o r s y 이 u 10, 열 o oh, oh, 번 r oh. s 아 15번? 15번인 것 같은데? 15번! 15번! 아 아니다! 아니다 15번이다! 15번 맞아, I I come 우리 쫙! We'll 여기로 두번 나와, 1, 2절, 2절. 아 그러네! 그러면 어, 1절에 다섯 번 나오고 2절에도 다섯 번 나와. 근데 틀린거 아니야? <웃음> 야 13번 나오면 나 진짜 와... 자칭찬들어볼게 하나 둘 셋! 15번! 15번! 15번! 15번! 정답 맞습니다. <웃음> 어 다행이다. 우리 뭐 걸었지? 우리 뭐 걸었지? 안녕하세요. 저저 핫도그 좋아요. 어 핫도그 할까요? 네. 핫도그 할게요. 네 핫도그 하겠습니다. 피원의 문이에서 개구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는? 음 핫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해림. 한번 가서 봐요. 네. 하나 둘셋 핫. 오 태호 네 정답입니다. 오, 오 핫도그. 그렇지 맞아요. 네. 아 그렇지 안 맞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냥 딱히 웃기려고 안 해도 애들이 웃긴가봐요 태호 태우 웃기죠? 태호는 그냥 웃겨요 여러분 저 웃긴가요? 태호는 그냥 웃기지 자이번 <웃음> 걸까요? <웃음> 아 감자튀김 좋지 감자튀김 할까요 이번 비원하모니 데뷔 앨범에서 상원 트랙 노래 제목은? <웃음> 잠만 아, 나, 나 헷갈려 두개 중에 하나 두개 헷갈려 헷갈리지마 그거 아니고 <웃음> 어, <웃음> 어, 마이만 oh 여러분 이거 맞춰야 돼요 아 이거 하... 미리 미리 죄송합니다 틀릴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생각해봐 나, 내가 알아 나 쇼케이스때 했잖아 내가 4번째 틀을 설명했어 근데 내, 내가 설명할 때 무슨 노래 나왔는지 기억해봐 그래 어, 잠만 알아요 아 저희가 아, 준비할요 하나 둘셋컷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정답입니다 와! 우 아, 감사합니다 제, 그 죄송해요 저 사실 네모네이드 랑 헷갈렸어요 잠깐 통 어, 했다가 무조건 이거지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제 네, 아이스크림 어때? 나 아, 아이스크림 좋은데? 나, 어 아이스크림 좋아요. 이제 좀 시원해질 필요가 좀 있어. 막걸리. 응. 아이스크림. 피원아 모니는 2020년 10월 8일에 영화를 개봉했다. 그 영화의 제목을 쓰시오. <웃음> 아, 아, 아 이거 열어. 뭐, 형 거야? 감사합니다. 어? 역시. 잠시만요. 천사 같은 천사 같은 아라 TV 제작진 분들 문제 문제도 정말 쉽군요. 예스. 너무 많이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말한 횟수가 몇 번인지 셀수 없을 정도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네. 진짜 아니었어 단어가 단어가 우리 플레임이에요 플레임 하나 둘셋 피어내엣지 새로운 환절이야. 세계의 시작 피어내엣지 새로운 환절이야. 세계의 시작 네. 어 밑에 서서 밑에 서서 맞아요 맞아요 <맞춰>. 맞죠 오늘 폭직하네요 피어나모님 <비혼> 아이스크림 이따 꺼낼까요? 오늘 파티입니다! 나도 핫도그 먹을래 소스 짱 많아 와 질문 주신 게 그린맛 무슨 소스 좋아해? 저요? 저 일단 마요네즈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맞아요 아, 지윤이 형 진짜 마요네즈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전 모든 걸 마요네즈랑 찍어먹어요 그런 적 있지 거예요. 않아요? 그런 적 있어 요저막 딸기잼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집에서 음, 음. 제가 소스 자체를 그냥 진짜 좋아해요 아, 음. 뭐지는지 좀소스만으로 먹는 타입이라 마요네즈, 맞아요 맞아요 저는 무슨 소스 좋아하냐고요? 머스타드, 케첩 스위트 칠리 놓고 고르라고 하면 은 저는 아마 스위트 칠리 소스 고를 것 같아요 저는 하 음. 머스터드 기호 형은 허니 머스터드래요? 저는 스위트 칠리 소스요 스위트 칠리야? 예스. 스위트 칠리 소스 전 그것도 맛있었는데 저희 저번에 옛날 마트 더... 가서 가봐야지 갈릭 머스터드?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피자, 피자 위에 뿌려먹는 거 있잖아 요 그거 음.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는데 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호두과자야 호두과자? 아까 빵빵 빵 응. 먹을래? 아 얘들아 마카롱도 있어 응 음. 음,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나 마카롱 나 마카롱 나 마카롱 오 네. 예스 잠꼬대가 제일 심한 멤버는? 음. 아. <웃음>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딱 하면 딱 우리 알죠 자 정답을 드려주세요 하나 둘셋딱 오케이 와우. 이야 가는 가는 길이야! 가는 길이야! 가는 길이야! 로 합니다. 한국말로 해? 야 가는 길 가는 길이야! 가는 길이야! 가는 는 길이야! 가는 길이야! 가는 길 호두과자. 나도 호두과자. 젤 가는 는호이가이면 가는 길야 안내의 증거 가발바보 오케이! 안 돼요 안 P1 돼! 젤리 좋아요? 와 먹을 거 너무 많아 행복해 P1H 새로운 세계의 시작 인물 관계도에서 기호와 지웅의 관계는? 아여 아. 아. 지웅이 젤리 먹기 싫어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저는 저 젤리보단 초콜릿이 더 좋아요 어?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맞겠지? 잠시만요 네. 아, 여행 행 o o y 여행 가는 친구 e y o n i 네 b o o o n i n y o n i 너무 o n i n y o 지 i 연인 뭐예요? <웃음> 연인 o n i n Yonin Yonin Yonin y o 연인 n y o n i 마지막 n i n Yonin Yonin Yonin Yonin Yonin Yonin y 나에게 기원하모이란애들아 무슨 말이야? 어, 이거 알잖아! 기원하모니는? 어, 그러니까, 맨날 우리 모모 같은 팀 하잖아 어? 오케이, 노멀핸즈 no 우리 진짜 이거, 진짜 우리 클럽을 어, 어, 해야 이거 우리 돼. 서로 한번 시험해보자 음 이건, 이거, 이거 맞혀요 이거 네. 다 아니까 정답 볼게요 네 하나, 둘, 셋전 바로 썼죠 어? 뭐야? 뭐야? 합체로? 뭐야? 아버지 뭐야? 아, 뭐하냐? 인싸기가 썼어? 다 가족 썼어. 우리 맨날 가족 같은 팀이라고 하잖아. <웃음> 누가? 상인 따기 잘못했네 레. 와, 인따이가두 개를 날려버리네. 와, <웃음> 괜찮아요. 호두 빠져. 호두 과자 까왜 아고 싶지도 아까, 아까, 않았어요. 아까 다 드릴게요. 퀴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 분위기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 배고파졌어. 어, 배고파졌어. 완전 먹방이었는데? <웃음> 좋았어. 우리 마카롱 탔나요? 마카롱 먹고 보내자라고 하시는데 마카롱 맞아요. 먹을까?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다가왔잖아요, 음. 여러분. 음. 어, 이거 다 즐거웠나요? 이거 아, 아이스크림이랑 마카롱 먹으면서 한 뿌리 소감을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웃음> 말, 야 이거, 야 진짜 진짜 맛있는 마카롱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맛있겠다 와, 우와, 이거 대왕 마카롱이잖아 나는 이거 먹어요 이거 뚱카롱 아니야? 뚱카롱? 우와 오마이갓 와 이게 눈알이 두 개가 달려있어 샤인 아, 머스텍 같은데? 와 좋아요 우리, 아, 우리야 먹을 거에 정신 팔리면 안돼모셔들 먼저 가 개인 소감 얘기해야죠? 네, 맞아요 <웃음> 그러면 태호부터 개인 소감 얘기해볼까요? 네 저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고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사인 사인은 이렇게 한거 진짜 팬분들한테 한거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어, 아, 진짜?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저, 저 항상 쓰거든요. 모든 스태프분들한테도 쓰고 이거 쓰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쓴거 진짜 처음입니다. 와, 그럼 스태프분들은 뭐가 돼? 스태프분들은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팬이 조금 더 소중한 거죠. 어, 일단 오늘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라락집에 나와서 퀴즈도 풀어 보고 이제 팬분들이랑 직접적으로 댓글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핫도가 너무 맛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저희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만났는데 아 저희 지금까지 했던 다른 라이브 방송이랑은 또 다르게 너무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고요 아 이런 스피드키즈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런 퀴즈랑 문제 맞추면서 미션하고 팬분들이랑 거 진짜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닉네임도 정확히 얘기해 드리고 이런 것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데뷔하고 나서 손에 꼽히게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진짜. 음. 감사합니다. 아라 t 사랑하고 저희 팬분들 사랑해요. 음. 근데 오늘 두 문제 못 맞춰서 <웃음> <웃음> 혼 <혼날 때 왜 웃음> 괜찮아. 장난이야. <웃음> 저도 이제 팬분들께 이렇게 직접 소통하면서 사인해드린 게 처음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웃음> 재밌는 댓글들 보면서 소통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너무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형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더잘 알아가 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피오라머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음. 저는 그 문제 있, 있었잖아요. 질문들 이 있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먹을 못 먹을 줄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저 감자 튀김만 먹으면 되는데 어, 다른 것도 헛떡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헛떡? 헛떡? 헛떡 없는 사람 핫도그 핫도그 아떡 헛떡. 아 헛떡. 핫도그. 아, <웃음> 핫도그가 이 아니야. 헛떡이야 헛떡. 호떡.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웃음> 핫도그, 핫도그 진짜 맛있었어요. 핫도그 핫 진짜 맛있었네. 어요아 다음에 먹으러 가자 우리. 음. 너무 맛있었어요. 이야. 음. 저의 피원 함니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2021년에서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하트! 네 음,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그거 아니었어요 생금하는거 그거 아니었어요 제 제가 <웃음> 아니, 얘네들이 생각하고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야, 제가, 제가, 제가, 그, 제가 그 대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와, 얘들아, 그거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와, <웃음> 진짜 아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아니었다고. 데뷔 1 2일 만에 트름 놓는 아이들. <웃음> 아니야. 아니에요. 디와나머니. 야. 니야 감사합니다. 아니야. <웃음> 가야지, 가야지. 가자. 드세요. <웃음> 할수 아. 있어 아, 아라TV는 아이돌의 사랑입니다 아, 안녕 오, 여러분 저희 사랑해요 한번더한번더 안녕 한번더한번 한 더. 더. 더야 한번더